그대 조금만 더 사줘요 지금 이대로만 함께해요 그대 모습을 바라볼 때면 내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아 꿈인 것 같아 그걸로 음, 충분해 늘 고마운 사랑 그대 늑대, 늑대, 늑대, 늑대, 늑대, 늑대, 벗어 전하기만 바라보는 내가 참 이상해져 닮아가는 집을 바라볼 때면 내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아 꿈인 것 같아 음 그걸로 충분해 늘고만 싶어서 전하기만 바라보는 내가 참 이상해져 닮아가는 우리, 우리 둘이 너.